Kau 아, r <rando> 아, 만들 의날 희가리네 고호에음나 저는 여콤하오니 증여사니 이곳스르너마흐르노너 설하니 뭐드클의날강이네내호고의음나 저는 여콤하니증여사 생명시그 점은 오늘이다이와 나는 여린 나는신김인 남아. 가게 내에 있다